여기 오빠 방이야, 안 돼. 문 닫을 거야. 나와. 왜? 왜, 순이? 원하는 게 있어? 그냥 돌아다녀 보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유 아유 아유, 아유. 여기 올라오면 안 돼. 순이야, 나가자. 밖에 날씨 더워서 창문 열면 안 돼, 오늘. 순이야, 순이야, 나가자. 이거 너희 캣타워 만들어준다고 다 오빠 방에다 갖다 놓은 것들인데 응? <웃음> 순이 내려가 아, 여기, 식, 여기 책상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내려가자 순이씨, 순이, 순이. 옳지, 옳지. 내려와. 안 되겠다. 내려가자. 손이야 <웃음> 거기 왜 들어가 있니? <웃음> 웃겨 죽겠다 거기가 너희 숨숨집이야? <웃음> 아니 오빠 방으로 들어가길래 어,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어? 어 진짜 웃기네 대기 오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<웃음> 진짜 어이역사겠네 애들을 피해서 여기로 온건가? 너야, 나와봐 여기는 지저분해 응. 어머 안 나오려고 그래 안 <웃음> 돼. 네. 저 오빠 의자가 마음에 드는 거니? 저렇게 생 저렇게 생긴 숨숨집 아, 이쪽기더 갖다 놓까? <웃음> 여기다가요? <놔요>? 어, 치우고 어디에 올라가죠? 거실로 가져왔다. <웃음> 순이가 여기 숨숨집으로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. 있더니 체리가 들어가서 주니가 못 들어가는 거구나 오라버니 이거 보여? 지금 거실에 <웃음> 오빠 계단 침대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왕궁반이야 <웃음> 뭐이 집의 애가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딱 된다 야 아유, <웃음> 아유, 망고만 어디 사자, 사자를 데리고 온 거고 얘네들은 여우, 새끼들은 여우고. 망고야, 아유 체리는 씨, 엄마랑 똑같다야 진짜.